이 천일이 어, 2021년 어, 양력으로는 11월 14일이고 음력으로는 어, 10월 10일, 음, 10월 10일 병인일 음, 계룡산을 갔다 왔어요. 계룡산을 갔다 왔는데 계룡산에 뭐 딱히 어, 무엇을 뭐, 바라는 게 있어서 간게 아니고, 어, 제자로서, 제자로서, 어, 교정산, 천왕봉 쪽에 한번 들려서 인사는 한번 해야 되는데, 이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이천일라는는큰 숙제였었어요, 숙제. 근데 저번 그 10월 1일, 그 초하루날 그러니까, 응? 그때 갔다가 딱히 그 왔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천일이 어, 작정을 하고 어? 오그 10월 10일 어, 또 날짜도 병인일 그 병인일이에요 또 일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왔다 왔고 그 내용을 그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어맨 어,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일단 그 제모를 준비했고 준비를 했고 어, 출천하니까 그 뭐라도 먹고 갈까 싶어가지고 컵라면을 아, 아 이거 끓여서 아 먹었습니다 먹고. 그, 천일과, 그, 천일이 하는 아 우리 제자들, 초아 하나씩 다 이렇게, 아초 이름 다 발언하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시간은, 어, 아 새벽 그, 2시, 응? 2시, <웃음> 2시좀 넘어가지고, 2시 2분인가? 이렇게 출발 사진 찍혔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고, 어, 그 신혼사로 올라갈 작정을 했거든요. 신혼사로 올라갔더니, 그 신혼사 도착한 시간이 일부러 천천히 갔는데도, 여기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신혼사까지 가는데, 거의 그 논스톱으로, 논스톱으로 갔어요. 논스톱으로. 뭐, 한 번도 안 쉬고, 신호등이 이렇게 쭉쭉 빠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 도착한 시간이 3시 한 5분 정도 됐나? 어? 그정도그렇게 걸렸어요. 음. 그냥 그렇게 많이 걸리도 않더라고요. 도착한 다음에 이제 초를 일단 그 중학단 앞에 아, 초를 켜서 아, 밝히고.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초 키는 그 칸에 그냥 초들이 아주 그냥 한가득이었어요. 한가득. 그래서 저를 밝혀놓고, 그 다음에 천일이 이제 그 올라간 시간,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간 시간이, 어, 3시 15분, 20분, 새벽, 이제 그 시간, 그 시간 됐어요. 이제, 그시에 올라가다가 보니, 그 올라가면서 아래쪽, 신혼사 쪽, 그쪽에 그 화양리, 어, 향한리향한리 화양리, 화양이가 아니구나. 그, 신혼사 쪽, 그, 그, 마을에서 올라오는 그 불빛 바라보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아, 이제는 밤에, 밤에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좀삼가야될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이제 좀 체력, 체력은 괜찮은데, 아, 이게, 이네 천일 스타일이 너무 막 축제사자, 그,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좀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더 힘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다음 하여튼 간에 좀이 옛날 그십 10년 전이랑 어1년 전이랑 아또 다른 다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올라갔더니, 그, 그쪽에 그 관음봉, 그러니까 연천봉 쪽으로 해서, 신원사 출발해서 연천봉으로 해서, 관음봉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그 대피소가 있어요. 대피소,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 도착한 시간이 한 6시, 한, 6시 반 됐나? 그니까, 러몇 시에요? 4시, 5시, 6시. 어, 한 3시간. 3시간, 한, 뭐, 한 20분? 10분? 뭐, 한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이게 행이 천일이 고 찾아 올라가는 데가 초행길이에요초행길이다 보니,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낙상뿐만이 아니고 길을 못 찾으니까, 전에 저번 초하러 갔을 때는, 무월강에 워낙 그, 어두워서, 길 자체를 못 찾았죠. 아이, 그 뭐, 한참도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날이 좀 밝아오면 아, 어찌피 쳐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에 일단 예? 대피소 안에서 날이 좀 밝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려다가 한 7시? 7시 정도니까 거의 좀 밝아온다 싶어 가지고 그때 출발해서 갔는데 아 진짜 이거 젠장이에요 젠장 젠장 이게 왜 젠장이냐면 이게 완전히 군대 시절에 유격을 해봤지 이게 사회에서 유격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거 둘째치고 암벽을 안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나마 거기에 그 그쪽에 찾아 그, 그 그곳을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밧줄을 작은 거를 하나 작은 거 하나 매달아놨는데 나뭇가지 작은데다가 그 그걸 붙잡고 올라가려니 배낭질어지고 응? 나중에 스틱 가져갔다 스틱은 아예 필요 없을까 스틱은 아예 그그 그 뭐야 다그 밑에 놓고 양손과 발로 기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 진짜 올라가서 그 바라본 그 경치는 정말 죽였어요 경치가 남, 나머지 그 경치들, 나오는 것들이, 그 경치고. 그리고 해는 이미 위로 이제 좀, 좀 올라왔는데, 해가 언뜻 그 구름 사이로 막 살짝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던지. 이제 앉아가지고, 바위 꼭대기 앉아가지고, 보통 그, 뭐야, 공룡능선 칼능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응? 산 능성은 올라가는데, 진짜 막, 양쪽 좌우는 전부 낭떨어져요 낭떨어지. 낭떠러지. 응? 여차와서 미끄러지거나, 한발 잘못 디디면, 그냥 거기서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 응? 거기를 한발한발 한발 디디고 올라가는데, 바람은 씽씽 불지, 휘청, 몸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지. 이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그러다가 바위 끝에 앉아가지고 저 일출을 봤는데, 일출 정말 장관이었어요. 일출. 그렇죠? 음 정말. 잠깐, 잠깐 보여줬는데, 어? 그리고 래서 거기서, 거기서 보니까, 뭐 동학사 쪽이든, 어디 뭐, 저기, 그, 신운사 쪽이든, 공주 쪽이든, 정말로 너무나, 멋있게 나왔고. 그 바람은 불지. 그래서 가져간 거 가지고 음식은 넣고, 이게 인사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저기까지 대일동 살동끼낀 거리고 매고 왔는데, 근데 음식을 올려고 방이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한쪽 이펼치는데 경사 가져가지고 음식을 반듯이 둘 수가 없어요. 음식을 응? 반듯이 둘 수가 없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그냥 비탈진데 한쪽에 그냥 조금 조금 틈세제가 세워놨는데 이를테면 술병을 세워놨고 물병을 세워서 뭐 그게 흔들흔들해 바람에. <웃음> 천일이 그 절을 놨는데, 천일 면 자체도 흔들어들거리고 참. 아이고, 가관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인사를 가, 아,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우회가, 바로 우회가 그 정상 꼭대기에요. 천일이 가려고 했던. 근데, 맞은편에 보니까, 도저히 올라갈 엄두가 안 나요. 거기를. 왜 그러냐면은, 이 사진상에 천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는 이제 천일이 올라온 길, 올라온 길보다 더해 응? 아예 그 이거는 진짜 전문 산악인 정도 아니면 못 올라가겠어 전문 응? 산악인 아니면 그 정도로 막 그래서 밧줄 하나 이렇게 표시했는데 밧줄도 길은 것도 아니고 두꺼운 것도 아니아 응? 아유, 어떻게 보면 천일 무사히 살아온 것만 해도 진짜 대박이야 대박 아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그래서 저 사진도 좀 찍고 얘기 예, 하고 이제 내려온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진짜 그그 그 풍경은 저일이그 계룡산 찾아가서 둘러볼 때 아마 제일 이게 그러니까 대박으로 본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가지고 내려가서 하산하기 전에 시간을 보니까. 8시 한 40분? 40분? 50분? 그런 정도 됐어요. 하산시가, 하산시가, 내리시지, 내리가자 싶어서. 그래서 신혼사에 다시, 네, 돌아, 내려온 시간이 한 11시? 11시 10분, 한 15분 정도 됐어요. 신혼사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이제 중학단 들어가서 인사 올리고, 인사 올리고. 그, <놀람> 잘 다녀왔다고, 고맙다고, 그래속 올리고,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마지막 사진께 보면, 그, 저기, 그, 부처님, 그 누워있는 와불상이다 해가지고, 그 철왕봉, 그쪽이, 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 배, 다리, 이런 부분, 이렇게 천일이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천일이 올라갔다 온 데가, 그, 저, 그 다리 부분 쪽, 다리 부분 쪽, 거기에, 그 거기 기까지 갔다 왔어요. 음. 라고 내려와서 인증사 찍었고, 또 내려와 보니 올라갈 때 켰던 그 초, 어, 초가 잘 타고 있었고, 원래 저큰 초는 잘안 타요. 잘안 타고, 어, 쓰러져. 쓰러지는데, 안에 이제 불이 죽어. 총물이 안 오르내리니까. 근데 그 저쪽에 그 수련사 저서그 처사님이나 너무 관리를 하시더구만. 그것도 이쁘게 위에 테두리그남 부분을 싹 잘라내야 타요. 잘라내고 그래서 한쪽에 또죄 가지를 하니 정리해놓으시더라고요. 응. 저는 되게 어 고맙고 그정성이럽게 봐주시니까 어 그랬습니다. 내려오다가 이 천이 그아이그 아 타지도 않던 암벽을 올라타고 그걸 올라 댕기고 막 벌벌벌벌거리고 겨댕겼으니 다리란 다리는 완전히 풀렸어요 근데 풀려서 막 부들거리고 이 지탱이 안 되는데요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마냥 신다게 해가지고 그 풀린 다리가 다시 죽일 것 아니고 그래서 실시 내려온다고 내려다가 그 아파가 앞으로 두 바퀴 뒹굴었어요 뒹굴었는데 다행인 것은 무릎 양쪽 무릎만 다치고 음, 얼굴이나 다른데는 전혀 문, 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 뒤집었더구만 <웃음> 대충 그 뭐야 그 바지 이렇게 걷어올려고 봤더니 상처가 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반창고 반창고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 여하튼 잘 다녀왔어요 어? 잘 다녀왔고 아, 아, 진짜 이거 두번 다시 갈 적이는 어때요? 그 천일 하, 누군가 뭐 옆에서 보디가드에서도 어쩌고 도와주니 어쩌게 내가 야이씨 니들이 다시 짐덩어리다 그랬는데 아마 같이들 갔으면은 아예 꼼짝도 안 아, 아예 아예 올라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이 천일 혼자 갔으니까 저 정도 갔다 온것 같아요. 음, 일단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온 얘기, 잘 다녀온 얘기. 사진을 엮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느라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게 사진이랑 밸런스가 얼마나 맞을라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네, 이거.